이렇게 하는 낫지, 봐봐. 걸어와봐. 자 여기서 스탑 하나, 둘, 셋. <웃음> 이렇게 말 이런 것도 괜찮지? 우리가 그러니까 지나가다 마주쳤는데 알고 봤더니 비순간인 거지. 그 반갑다 얘가 이러는데. 네. 네, 이 정도 지나가서 네. 얼굴 서로 이렇게 봐야 네, 여기서 스탑 그래, 스탑하죠. 아. 이제 이쪽으로 아? 돌아봐줘야 돌아 될것 같아요. <웃음> 이건 뭐야? <웃음> 이거 이건 아니잖아. <웃음> 멋있는 척하 멋있게 찌부 멋는거는 파워 펀치. 파워 는 컨셉으로 가는 거예요. 어, 파워 펀치면은 좀 파워 펀치이 제가 안녕하십 빨리 우리가 숨도이 아니라 진짜 이라는거알만남 좀어 됐어, 됐어, 됐어, 됐어, 됐어, 됐어, 됐어, 됐어, 됐스 됐어, 됐스 됐어, 됐스됐스 됐어, 됐됐 이렇게 승관이 형과 놀아준다. 잘 <웃음> 꺼지고. <웃음> <웃음> 네. 앞으로 여기는 저희의 약간 지점, 셀피전이 될거같네요 휴가폰을 많이 아껴주세요.